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트윙클 스타 세가지 크리스탈 한가지의 제형과 발색 그리고 우주를 담은 반짝반짝 갤럭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타는 바세린광 글리터로 가볍고 투명한 젤리 텍스처예요 펄날림 없이 편안하게 발린답니다 크리스탈은 소금 결정체처럼 화려한 육각 글리터예요 촉촉하게 밀착되는 밤 타입으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발라주어야 해요. 특히 빛이 나는 홀로는 너무 예뻐서 제가 추가 구매했답니다. 강렬한 푸시아 핑크 컬러를 눈두덩에 넓게 넓게 펴발라줍니다. 푸시아 핑크와 메탈릭 퍼플 컬러를 섞어 중앙은 비워두고 홀을 잡으며 발라줍니다. 한 조각 티라미수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줍니다. 크고 힘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블렌딩하여 경계를 풀어줍니다. 신하는 홀로 컬러를 눈 중앙을 위주로 톤으로 넓게 넓게 펴 발라줍니다. 무지개 반사를 눈두덩, 홀을 따라서 꾹꾹 눌러줍니다. 언더도 눈동자 아래에 눌러 발라줍니다. 펜슬 라이너로 점막 위주로 채워줍니다.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발라 두텁게 발라줍니다. 저는 좀더 글로시한 느낌을 위해 립 오일을 발라줬어요. 최대한 가볍게 살살 발라야 섀도우가 벗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갤럭시 메이크업 완성!